이 친구는 로버입니다. 어머! 안 돼! 이 친구는 로버인데 어 로버인 이유는 레인지 로버래요. <웃음> 레인지 로버에 로버를 따서. <웃음> 어떻게 너무 귀엽다. 4개월인가? 3개월밖에 안 됐대요. 복번을 할줄 모르는구나? 홍캠 아이돌 라디오 편 보이로그 시작합니다. 안녕하세요 뉴후 항상 이렇게 혼자 갈때 살짝 외롭습니다. 12명의 멤버가 함께 없으니 오늘 제 컨셉은 핑크핑크한 핑크입니다. 하하 항상 이렇게 수트를 입는데 매번 이렇게 예쁜 수트를 입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식사들은 하셨어요? 저는 아이돌라디오 끝나고 바로 먹을 것 같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이제 저는 출발합니다 안녕 네 방금 아이돌라디오 촬영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가볼까요? 아이돌 라디오 잘하고 올게요. 안녕. 딱 먹으면. 아, 아. 초코가 가득 퍼지면서. 오 마이 갓. 어머지. 어. 너무 맛있어요. 안녕. 방금 아이돌 라디오가 끝났습니다. 끝났다고요. 와우. 네 아이돌라디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! 화이팅! 가자 가자! 감사합니다 항상 와주시는 팬분들